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수금 미분양 할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일단 달수금 미분양 아파트 할인권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아파트 관계자가 연락이 와서 최소 50명 이상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보라고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댓글이 달렸죠. 그리고 거의 다 50명에 임박해서 날수구미분양 아파트 할인하는 관계자와 얘기를 했고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저는 아파트 브랜드를 알고는 있지만 은 얘기는 할수 없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은 현재 아파트가 몇 프로나 분양됐는지 가장 중요하죠. 우리한테 50명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게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프로나 분양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분양 할인 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30%뿐이 수분양자가 없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10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 예를 든다면 최소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뭐 1군업체든 2군업체든 관계없이 70%가 에코티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1차, 2차 마찬가지 중도금까지 지급이 돼야 녹음에서 발생되는 돈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뭐회사보연부으로 남아있다,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 입으로 막구두로만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아파트 실사보고서라고 해서 실제 매층매토 얼마에 분양이 되었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게매층매토 얼마에 남아 있는지 그것까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아파트 재무제표 실사보고서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면 구두상의 얘기 다른 어떤 조류는 다 필요가 없죠. 실사보고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그 재무제표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마진이 얼마가 남는까지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호수별로 금액이 얼마에 팔렸는지도 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미분야 할인판매에 구입을 하는 사람 측에서는 이런 보고서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진행하는 실사보고서를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저의 입장인데 일단 여기서 달서구 미분야 아파트 할인 판매에 관계자는 실사보고서는 확인해 시켜줄 수가 없다. 우리가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냐? 자 안되죠. 문서는 얼마든지 조작은 될 수가 있고 실사보고서가 회계 법인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미분양이 발생되게 되면 은 손을 융통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이익의 사업이익 유동화 시스템을 또 진행을 합니다. 최소 70%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은 돌려야 되는데 10% 0 완판이 됐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금을 돌리기 위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도 하죠. 그리고 일단 이런 회계 법인에서 만든 실사보고서 사업 유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회계 법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에 있는 통장 내용들이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까지 집은 하나 틀리지 않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 재무제표로 해서 다시 돈을 빌리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야 될건 실사보고서인데 다른 문서로 해서 확인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상의를 해보겠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바라는 건 공정이죠. 자, 여기서 공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구입을 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5천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5천만 원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아파트로 구입하는 것으로 금액을 적어서 동호수를 지정해서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그 아파트가 위치가 좋고 상권이 좋고 향후에도 분양이 잘될 수는 없겠지만 잘 된다고 봤을 때 할인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저의 생각이 있지만 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공정까지도 작성을 하는 게 1억짜리 아파트라면 은 5천만 원에 우리가 아니면 7천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1억에 대한 실제 분양이 되었는 금액으로 해서 공정서류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서류를 또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투자약정서죠. 우리가 사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런 서류들이 모든 것이 아파트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하는 입장에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 투자약정서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가격이 1억이라면 우리가 뭐 7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러면 동호수에 대한 당연히 지정하는 표시를 하면서 7천만 원에 대한 투자를 했는 것으로 작성을 해서 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공정이나 투자약정서 마찬가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뢰가 떨어진다. 1군 브랜드든 2군 브랜드든 관계없이 마찬가지 지금 중구에도 1군 브랜드 지만 은 여기 마찬가지 1군 브랜드 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 자체를 줄수 없고 작성해 줄수 없다면 은 확인조차 도 해줄 수 없는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을 해서는 안될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더욱더 확인을 해서 뭐 연락을 준다 하는데 이런 자체는 뭐 자기들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부터 여기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입장은 이런 서류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없는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실 실내도 안갈 뿐더러 향후에도 이런 서류는 무조건 체크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겠다는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댓글에 많은 참석을 올려놓으셨지만 은 현재 달수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